예, 저는 네, 관련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단풍의 절정을 보기에 나들이를 나섰던 차량들로 인해 주말 하루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458만 대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도시와 거점을 연결하고 고속통행을 보장하는 고속도로는 각각의 거점마다 요금소가 있어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통행량이라면 당일 통행요금만 해도 어림잡아 몇백억 원은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두 곳의 고속도로가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항상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다 보니 통행료가 얼마인지를 그닥 신경을 쓰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아주 잠깐 통과를 하는데도 통행료를 내는 구간이 있다는 내용을 봤고 이러한 곳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그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는 통행료 1,000원을 내면 평균 20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m에 50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인 10km도 못 가서 통행료를 내는 곳이 전국에 393곳이나 되고 5km 이내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도 74곳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근처의 고속도로는 어떤 상황이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확인을 해보고 나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늘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울 일산 파주 구간을 연결시켜주는 서울 문산고속도로로 총 길이가 35.2km이고 8개의 나들목이 있는데 지금 이곳은 금촌 나들목 서울 방향 입구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첫 번째 나들목인 북고양까지 요금소를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고 통행료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 요금소 입구로 진입해서 쭉 달리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우측으로 북고양 나들목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요금소까 가서 확인을 해볼게 유동차. 결제되었습니다. 계기판을 보니까 거리는 4km이고 통행료가 1,300원으로 나오네 거리도 짧고 불과 2, 3분 정도 달렸는데 통행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차를 돌려서 이곳 북고양 요금소에서 다음 요금소까지는 거리와 통행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볼게 저기 우측으로 사리현 나들목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요금소까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유보 1,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보니까 거리는 7km이고 요금이 1,400원이네? 이런 방법으로 나들목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도로의 끝인 남고양 i c 까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런 구간을 출퇴근 혹은 생계용 수단으로 자주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또 다른 고속도로는 상황이 어떤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로 일산 나들목 의정부 방향 입구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다음 첫 나들목인 고향 나들목까지의 거리와 통행료를알아보 몇분 달리지 않았는데 고향 나들목 출구가 보이네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거리는 3.3km이고 통행료가 900원으로 나오네. 이것도 짧은 거리에 비하면 통행료가 비싼 것 같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일산 나들목에서 태교원 나들목까지 확인해 보았더니 불과 2내지 3km 정도로 나들목이 촘촘하게 있었고 모든 구간에도 통행료가 1,000원 전후로 이곳 역시 이동 거리에 비하면 통행 요금이 비싼 편으로 확인이 되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고속도로 운정사의 사정이 있고 영업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불합리한 통행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금소와 다음 요금소 사이만 다니는 경우 또는 이동거리가 정말 짧은 거리인 경우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티비요